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으로 팔꿈치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가정에서 청소 빨래 뭐주방일 저같이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은 뭐 팔도 잘 사용하시고 골프나 테니스 같은 어떤 스포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가락 손발 어깨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손이 자주 저리더라고요 어깨랑 팔 사용을 사실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사실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많고요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을 너무 반복적으로 과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받치고 있는 어떤 근육이나 인대나 어떤 힘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데요. 제일 좋은 치료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쉬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치료 없이 통증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하지만 현실이 문제죠. 만약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갑자기 육아를 간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쉴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일을 안 안 하면 안 되는 현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팔꿈치 통증은 어깨 문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조금씩 무시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오십견이 와가지고 팔 자체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팔꿈치에 어떤 붙어 있는 근육들은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이는데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팔꿈치에 손을 이렇게 대보시고. 어, 손가락을 막 움직여 보시면 이 근육이 여기서 울룩불룩 막 튀어나오면서 수축하죠. 이때, 어, 이쪽이 외측이고 이쪽이 내측입니다. 손등 쪽으로 손목을 구부리게 되면 외측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굴곡, 어, 구부리게 되면은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외측에 있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 외측에 있는 근육들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외측 상가염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테이스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내측에 염증이 많이 유발되는 거는 내측 상가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보통 골퍼스 엘보라고 불러요.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 테니스 칠때 손목을 뒤로 제치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깥쪽 외측에 있는 근육들이 쓰이게 되고 골프 칠 때는 안으로 손목을 내적으로 말면서 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측 상가염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골퍼스 엘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부르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팔꿈치나 손목의 어떤 통증은 이 어깨 팔 팔꿈치 이제 손목까지 연결된 어떤 근막들이 있어요. 그 근막들이 다 단축이 일어나거나 짧아지게 되면서 이 신경을 압박해 가지고 어떤 근육이 이상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손저임까지도 생기고. 됩니다. 보통 이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이안쪽의 근육이 본인의 어떤 크기보다 조금 더 비대하게 발달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단축이 많이 와가지고 구축된 상태에서 너무 자동적으로 너무 이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손목이나 팔꿈치에 있는 근육들은 사실 커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육 자체가 원래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어떤 움직임을 할때 어떤 등 근육이나 어깨 날개뼈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는 게 유리한데 실은 이쪽 근육들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를 더 많이 쓰게 돼요. 얘네가 너무 발달하게 되면은 측면에 등 쪽에 있는 어깨 근육이나 등 근육을 못 쓰게 또 막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근육들이 우세하게 사용이 되며 개가 자꾸 어떤 일들을 가로채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 정작 써야 되는 근육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얘가 힘이 좋고 모든 작업들을 얘 능력선에서 해결하면 좋지만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 역할이 아니었으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팔꿈치에 통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어깨나 어떤 등근육을 조금 더잘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알고 계신다면 어깨나 등 근육을 보다 더잘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팔꿈치나 어떤 손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어떤 신경 눌림 어떤 절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 줄수 있는 근막 이완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꿈치 근막 이완을 하기 전에 어,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가르쳐 드렸던 손바닥 마사지 있죠 손바닥을 다 대고 하시거나 팔꿈치에 꺾인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고 손바닥 부분은 들어서 그쵸 그렇죠? 이렇게 손목까지 다대시면은 손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여기 과신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팔꿈치도 구부려서 요 근막을 늘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분리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때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하고 저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늘려보세요. 여기 손가락을. 각도 차이가 나죠, 지금. 저는 한 요렇게 90도 이상 되죠. 그래서 한 120도 정도 가량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보면 90도가, 이렇게 봐요. 응. 이렇게 하면 잘안 나와요. 손목이 자꾸 꺾이죠. 응. 여기 근막이 이제 엄청 짧은 거죠. 여기 있는 요 근막이. 그래서 손바닥 이쪽에 있는 근막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는 해주시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숙제를 내드렸더니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섹션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름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지름이 있어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다 뜯어져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근막들을 분리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꽉꽉 눌러. 우리 채했을때 여기 많이 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많이 풀어주죠. 어후, 여기 엄청 많이 늘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처음에 근막이 이완할 때 이렇게 이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곳은 이렇게 깨주는 거야 얼음 깨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풀어줘서 여기에 있는 손가락 두 번째 마디까지만 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손목 있는 부분까지도 얘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날 수 있게 요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늘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만 늘어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요 손가락 관절의 노화나 관절염이 빨리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뜯어질 수 있도록 요 섹션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늘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 손바닥 금방 마사지랑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주신 다음에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측 상가염. 외측상가요, 내측상가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과도하게 근육이 발달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잘 보시면은 얘는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뒤틀려요. 그쵸 얘가 통째로 회전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뒤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뒤틀리게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뒤틀리는 형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꽉 잡고. 잡으신 상태에서 외측을 이완을 시킬 거다. 그러면 은 엄지손가락으로 꽉 잡고, 잡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늘리면, 그러면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알통 부분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 린도 손가락으로 여기 뼈, 위쪽에는 뼈 튀어나온 부분, 그 바로 밑에 잘 모르시겠으면 손목을 굴곡 신전해보세요. 그때 움직이는 근육을 딱 잡는 거예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그렇죠? 딱 잡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힘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꽉 힘주고 놓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도 풀어주면 이제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삼두근 방향으로 애가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여기가 삼두고 여기가 이두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두와 삼두근이 분리되는 어, 이 섹션이 있어요. 이렇게 길. 약간 고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거기에 있는 부분을 늘려주면 좋은데 여기에 부분을 잡고 잘모르시겠으면 얘는 근육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근육이 약간 들어간 부분이겠죠. 그래서 근육의 사이니까 근육과 근육 사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튕기고 튕기고 튕기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그렇죠? 걸리는 부분 있죠? 팅, 팅, 팅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아까 하셨던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어요 이런 분들은 엄청 짧거든요 여기 엄지손가락도 그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뒤쪽으로 본인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안 되죠 지금 손가락도 지금 제대로 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늘어났던, 우리가 이완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물러 줘요. 그래서 손목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한 스무 번 정도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손목이 이제 특히 조금 많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은 얘는 잘 늘어나지 않지만 이 손목은 미친 듯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제가 한거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손목 안 튀어나오죠? 근데 이분은 지금 손목이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 근육이 짧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구조가 이 부분에 이게 튀어나오면서 많이 경직되면은 이제 손절임이나 나중에 손목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늘린 상태에서 얘를 늘려주면 더 좋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 손목도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당겼어요. 다른 손가락으로 당기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바닥도 한번 근막도 이렇게 늘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시면은 양쪽 이렇게 늘리면은 이쪽이 좀 편해졌죠? 그렇죠? 어, 확실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하신 다음에는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잼잼 하시고 숫자 세기 이런 거 해주시면 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을 굉장히 작고 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 가볍게라도 이완을 해주시면 은 훨씬 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손은 풀고 이쪽 손은 지금 안푼 손인데 이쪽 손은 되게 약간 작아진 느낌 통증이 있을 때 근막 이완을 해줘서 일시적으로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염증도 완화되고 통증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간간히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통증 케어는 여기까지. 안녕!